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브윤 박세윤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백스윙의 방향 그큰 그림 큰 틀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많이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섬세하게 팔의 로테이션 방향 좀 이거를 설명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재밌게 봐주시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Have fun 자, 스윙을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백스윙을 쭉 가서 얘가 올라가서 몸턴 하니까 보이실까요?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 다시 쭉 가서 몸턴하고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서 크로스오버도 생길 거고요 진짜 유연하신 분들은 어, 오버스윙도 생길 거고요 이게 계속 한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요 제전 영상을 꼭 보시길 추천할게요 제가 그거를 먼저 알아야지 그게 완전 기초중 기초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쁘게 붙여가는 거지 그게 뼈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꿈치가 뒤로 오른손이 옆으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방향과 높이 봐봐요 높이 방향 하면서 얘가 이렇게 받쳐주면서 헤드 무게를 참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크백 때 이렇게 헤드 무게 이런 식으로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들어 올리는 느낌이 아니고요 위치, 높이, 방향 하면서 들어 올리면 이렇게 옆으로 많이 반지름이 많이 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높이와 방향을 담당을 해야지 얘손 자체가 다 올라가면 한 방향으로 만 돌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나올 거예요 약간 요런 형상 응. 그래서 두 단계가 있어요 백스윙 때는 허리 선상부터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팔꿈치와 손이 자 여기 허리 선상까지 이렇게 어깨가 열리면서 몸이 안으고 이렇게 왔다면 팔 보실까요 팔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대각선으로 팔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어깨가 이렇게 열리는 거 보이실까요 이런 식으로 열리면서 내 몸이 돌아, 돌게 돼 있어요 내가 체를 들면서 얘를 넘겨 고 몸을 도는 게 아닌 이걸 만든 다음에 자 손들은 느낌 나죠 손들면서 손이 손목이 꺾이는 거 보일까요 이걸 제가 예전에 헬리콥터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요런 식으로 해서 어깨가 열리면서 등이 쪼여지면서 돌면서 체중이 오른쪽 다리에 딱 실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테이크백 위치 따로 여기서팔 로테이션 하관이 올라가면서 헬리콥터 하면서 어깨 열리면서 체중 따로 요렇게 따로따로 따로 생각을 하셔야지 원이 만들어져요 방향을 한번 바꾸고 두번 바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같은 힘에 같은 힘이 뭐냐 계속 내리고 있는 힘이 똑같다는 거죠 자어 이것도 같은 힘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에요 이거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힘두 가지 힘인데 자 내리는 힘에다가 내리는 힘으로 쳐야지 올라가는 힘에다가 올라 내려오는 힘으로 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다른 힘으로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팔꿈치 손 어, 허리선상 방향 하완이 방향 헬리콧터 땅 그러면 왼손은 어떻게 되냐 왼손 진짜 쉬워요 왼손은 왼쪽 허벅지까지 체를 그냥 이렇게 갖고 가는 느낌이에요 봐봐요 돌리지도 않고요 팔 보시면 저 몸은 가만히 있고 왼손 그냥 그대로 가는 거 보이죠 요렇게 팔은 가는데 손은 채를 잡고 있어요. 그럼 힘이 어떻게 느껴지냐? 자, 차이점. 요렇게 밀어주는 느낌, 이렇게 버리는 느낌이 아니고요. 얘는 밀어주는데 손끝에서 딱 막히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느낌, 힘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요런 식으로 적용돼요 다시 가는데 오는 느낌 가는데 손가락 통해서 오는 느낌 들어야지 내가 얘를 이렇게 버리는 느낌이 나면 안 돼요 이거랑 가는데 오는 느낌 그래야지 내가 방향을 바꿨을 때 턴이 만들어지지 자꾸 버리면 그 방향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가는데 돌아오는 느낌 그래야지 계속 힘이 눌러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왼손 팔은 가되 손은 잡는다 오른손 손은 방향 팔꿈치는 높이 이거 하면서 들어 이게 손목에 힘을 빼줄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드는 거죠 통째로 들면 헤드가 느껴질 거예요요두 개를 같이 하고 보세요 이걸 오른손 방향 아까 하완이 들면서 돌렸죠 하완이 돌면서 돌리는데 이때 왼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보이실까요? 올라가면 안 되고 자 왼손 보세요. 이건 이게 다라고 했죠? 하완이 올리면서 돌리는데 왼손은 계속 밑으로 잡고 있으면 왼손이 이쪽으로 그립을 누르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요런 느낌. 얘를 같이 올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지 계속 밑으로 누르는 느낌이 날 거예요. 알겠죠? 오늘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같이 해보세요 하나 둘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래야지 어드레스 바디 턴을 했을 때 팔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 내가 어드레스 바디 턴도 잘안 되는데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모양만 따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